안녕하세요 이지티비의 이지쌤입니다 유아교육기업 키드키즈와 함께 이번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알려드릴 콘텐츠는 저희가 4편에서는 뭘 배웠냐면 얼굴을 예쁘게 잘라서 합성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봤는데 이번에 배워볼 것은 그것의 좀더 확장판입니다 바로 아이들의 얼굴을 활용해서 아이들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아이들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에 막 직접 자르고 막 붙이고 막 되게 어려웠던 거 아시죠?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아이들의 캐릭터를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고 다양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4강에서 배웠던 것은 바로 이렇게 얼굴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는 연습이었습니다 이때 만들었던 었이 얼굴들을 활용해서 바로 캐릭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바로 프리픽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검색어를 쓰시면 되는데요 일단 아이들 캐릭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칠드런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영어로 적어줘야 돼요 칠드런이라고 적었더니 다양한 일러스트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일러스트 파일은 일러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만 열수 있는 그런 파일들인데요 정말 어디서도 보기 힘든 다양한 캐릭터들과 그림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여기 보니까 정말 캐릭터가 많네요 여기 있는 이 사이트들 안에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활용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어떤 이미지를 활용해 볼 것이냐 자 이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S가 붙어져 있는 것과 여기 있는 프리미엄이라고 붙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이라고 붙여져 있는 것은 유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료인 걸 사용해 봅시다 이걸 클릭하시면 프리 다운로드를 누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프리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다운로드를 받았더니 이렇게 압축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압축 파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게 되면 여기에 이미지와 여기에 있는 EPS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 있는 EPS 파일을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파워포인트 안에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삽입, 그림 그리고 방금 전에 압축을 풀었던 여기 있는 EPS 파일을 삽입할 거예요 삽입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가 파워포인트에 삽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상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 버전이시라면 그 이상 버전으로 꼭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여기는 이 캐릭터들이 슬라이드로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이제 활용해 줘야 되는데 이거 확대해 보면 뭔가 이렇게 까칠까칠하죠 자 이게 그래픽이 깨진 거예요 그래픽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룹 해제를 한번 해 주도록 할게요 그룹 해제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해제를 눌러 주셔도 되고요 컨트롤 l 프트 G를 눌러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기 개체로 변환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해를 눌러 주게 되면 갑자기 모든 캐릭터들이 깔끔하게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그룹 해제를 해줄 거예요 그룹 해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캐릭터들이 뭔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뭐머리하도 떨어지게 되고 다 떨어지게 되는 이런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만 그룹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 다 그룹 해제가 될수 있을 때까지 그룹 해제를 한번 더 해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 화 그룹 해제 그러면 각자 캐릭터마다 그룹 해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캐릭터들을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그룹화 해줄 겁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시켜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캐릭터도 따로 꺼내서 그룹화 꺼내고 각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캐릭터들만 가지고 컨트롤 l g 그룹화 시키고 따로 빼고 그리고 그룹화 시키고 따로 빼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캐릭터를 그룹화 시키고 따로 뺀 다음에 저는 지금 8개의 캐릭터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삭제해 줄게요 그럼 여기 는이 8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드냐면 이게 마음에 드네요 자, 이것을 복사해서 새 슬라이드로 가지고 와볼게요 이 얼굴을 삭제하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그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다시 한번 그룹 해제 해주신 뒤에 그리고 뒤에 있는 얼굴만 삭제를 해줄게요 자 머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전부 다 하나하나 아니면 드래그해서 한번에 삭제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서리가 흰색 테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온을 없애줄게요 네온을 없애줬더니 이렇게 아이의 얼굴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들어가니까 벌써 캐릭터 하나가 완성이 된 거죠 또 다른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 캐릭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온 뒤에 얼굴을 삭제해주고 정교하게 삭제해준 뒤에 여기에 아이의 얼굴을 다시 가지고 와서 합성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아이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의 캐릭터를 그대로 여기 이름표에 넣어볼게요 자 아이의 얼굴이 지금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얇게 됐습니다 우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아이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름표도 만들어졌네요 다른 캐릭터들도 활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른 이미지인데요 자 여기 있는 것도 다시 한번 그룹 해제를 해볼게요 자 그룹 해제를 눌러줬는데요 아까 전에는 되게 완벽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그림이 이상해졌어요 가끔씩 이렇게 깨지게 되고 뭔가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 그런 일러스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는 저는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할 수가 없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왜 안되지 이렇게 뜨지 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이미지를 꼭 찾아서 그리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런 이미지들은 굉장히 많은 레이어 다양한 색상과 도, 많은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려지지? 라고 하면 아이 이미지 이 그림이 되게 파일도 크고 그리고 복잡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가지고 왔는데요 그룹 해제 그리고 그룹 해제를 또 해서 자 전체 다 그룹 해제를 해주고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뭔가 좀 해적 놀이를 하는 이런 캐릭터를 그룹화 시켜서 따로 가지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복사 붙여넣기 한 뒤에 저는 여기 있는 이 얼굴 부분만 삭제하고 여기 있는 이 모자는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 해제 해주시고 얼굴만 이렇게 삭제를 해볼게요 하나하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삭제를 해준 뒤에 이 아이의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자이 아이의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아이의 얼굴을 여기에 얼굴을 좀 크게 해주고요 그리고 위에 잘려져 있었던 이두 것만 따로 선택해서 따로 그룹화를 해줄게요 그리고 맨 앞으로 보내기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른 뒤에 이 머리에 씌워주기만 하면 캐릭터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얼굴 사이에 두 것만 집어넣었을 뿐인데 뭔가 이렇게 캐릭터가 완성이 됐죠 어, 또 이것을 가지고 그룹화 시킨 뒤에 여기로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우와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름표 그리고 따와 또 하나의 인쇄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보면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지 않나요? 우와 진짜 대박 어떻게 이렇게 또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렇게 아이들의 캐릭터도 이렇게 아이콘을 활용하면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셨죠? 자 이렇게 아이들의 캐릭터를 활용하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또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더 다양한 그런 제작물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쌤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